안녕하세요. 건담 프라모델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조립이라던가 심지어 평범한 기본 건담 프라모델에 색을 입히고 개조하고 업그레이드를 먹이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기초 지식과 경험 없이 쉽게 접근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운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담 조립 초보자 일지라도 심지어 건담 개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이고 매니아급 개조 장비도 이것저것 비싸게 준비할 필요 일도 없이 다이소급 저렴한 아이템을 주위에서 쉽고 저렴하게 활용해서 아주 쉽게 건담 프라모델을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에 보이는 건담 프라모델처럼 주변에서 정말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쑤시개와 면봉이 극가성비 개조 아이템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색을 입히고 개조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색을 칠하기 위한 종류에 상관없이 아주 저렴한 다이소금 물감 세트와 붓세트 사용방법 그리고 이쑤시개 개조작업을 더욱 편하게 해주기 위한 작은 택배 상자까지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가장 쉽고 빠르게 건담 프라 모델을 멋지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은요. 건담 무기 장비의 역동적인 발사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끔 이쑤시개를 무기 총열끝 부분에 색을 입혀서 달아주는 거예요. 붓으로 색을 입혀주실 때 총렬에서 발사되는 광선빔의 색깔을 얼마나 사실적이고 박진감 있게 연출하느냐가 요령입니다. 이쑤시개를 이용한 두 번째 개조 작업 꿀팁은 이어 이쑤시개의 뾰족한 부분을 적극 사용해서 건담 무기에 움푹 파여져 있는 여러 음각 부분의 색을 입혀줌으로써 단조로운 패턴에서 나름 한층 고급진 건담 파츠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움푹 패인 음각 부분이 생각보다 작아서 색칠 작업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쑤시개의 뾰족한 끝 부분과 물감의 특이하고도 확실한 물의 성질 즉 표면 장력을 요령껏 활용하시면 어느덧 색칠 작업 때 그냥 색을 넣고 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진행되어집니다 표면 장력 그리고 뾰족한 이쑤시개 끝 부분을 익숙하게 다루는 것이 건담 프라모델 색칠하기의 요령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색을 입힌 부분이 확실하게 말라서 굳어진 상태에서 젖은 휴지나 물수건으로 음각 부분 주위에 색이 번져서 지저분한 부분을 가볍게 스치듯 닦아줌으로써 음각의 색칠한 부분을 깔끔하고 선명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바주카포의 박진감 있는 발포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쑤시개 대신에 면봉을 사용한 후에 색을 입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을 입힐 때는 붓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지만요 의외로 좁디좁게 폐어진 음각부분들의 세세하게 색을 입히는 작업에는 이쑤시개처럼 손쉬운 도구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물감의 독특한 물속성의 성질 즉 표면 장력을 유령껏 적극 활용하면 이쑤시개와 물감의 색칠 작업은 붓을 사용하는 것보다 놀라울 정도로 편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집니다 이쑤시개와 물감의 색감 성질, 질감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다이소급 저렴한 물감 세트일지라도 보통의 평범하고 단조로운 건담 모델의 생기와 활력을 확실하게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쑤시개 색칠 요령과 면봉 사용법만 잘 활용하시면 간단한 건프라 색칠 작업과 무기 개조 업그레이드에 자신감이 붙게 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각종 다른 무기 파츠와 심지어 건담 프라모델의 팔과 다리, 몸통 부분까지 자유자재로 색을 입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쭉 보시면서 건담 프라모델의 색칠 작업과 개조 작업에 있어서 막연하게 뭔가 대단하고 값비싼 개조 재료 아이템들이 필요하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그저 이쑤시개와 면봉 그리고 아주 저렴한 동네 마트 물감만으로 화면 영상에 보이는 각각의 건담 모델의 부분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이쑤시개를 사용하실 때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저기 나뒹그러 쓸모없는 작은 택배 포장 상자를 이쑤시개 작업대 또는 지지대로 활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건담 개조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건담 무기 총렬 끝 부분에 이쑤시개가 잘 들어가서 위치할수 있게끔 전동 드릴 같은 공구로 구멍을 넓혀주고 본드로 고정시켜주는 꿀팁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색을 먼저 칠하던지 무기총렬 끝에 먼저 부착한다던지 순서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작업이 편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담 상품 포장 상자 겉면에 멋있게 인쇄되어져 있는 그림과는 달리 정작 언박싱을 해서 개봉해보면 건프라 모델 종류에 따라서 정말 단조롭고 평범한 색감으로 되어 있는 건담 모델 기종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알록달록 스티커 데칼이 함께 동봉되어 있어서 멋있게 건담 모델을 마지막으로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평범하기 짝이 없고 볼품이 없던 건프라 모델 기종일지라도 주변에 널려있는 아주 저렴한 개조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간편하고 간단한 색칠 작업을 먹임으로써 나름 자신만의 독특하고 멋스러운 건담 모델 작품으로의 탈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담 프라모델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거의 공통적으로 화려하고 임팩트 있게 개조 작업을 먹인 부분이 궁금하실지 모르겠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비접촉 LED불빛들을 건담의 무기나 머리, 눈 등등 각종 파츠 부분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동 드릴 같은 공구로 공간을 넓히고 박아 넣은 후에 본드로 고정시킨 결과물입니다. 이 비접촉 LED 불빛을 설치할 때에 복잡한 전선 연결 작업이라든지 또는 부피가 커서 설치에 부담이 되는 배터리 건전지 연결 작업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마치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의 비접촉 충전 원리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단지 5V에서 24V까지의 다양한 전압 입력을 사용하는 구비코일로부터 일정 반경 거리 안에 LED 전구가 위치해 있기만 하면 빛을 발하는 원리입니다. 비접촉 LED 불빛 개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개조 작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영상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구프 커스텀 모델의 주력 무기 발칸포 총렬을 보시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메탈 느낌으로 색을 칠한 상태이고 발칸포 충렬끝 부분에는 박진감 넘치는 발포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6개의 이쑤시개에 총알 발사 느낌이 날수 있도록 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구프 기종 오른팔 부분에는 접근 전 전투에 필요한 송구포챙이를 이쑤시개로 표현해서 장착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이쑤시개 면봉을 이용한 색칠 및 무기 개조 작업 이외에도 공식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저 스스로가 보기에 정말 강렬하게 건프라 모델의 임팩트를 줄수 있을만한 비공식 무기 아이템들을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장착해보았습니다. 선이 가늘고 가벼운 느낌의 던담 계열 쪽 모델 기종보다는 선이 굵고 묵직한 느낌의 자쿠릭동 계열의 모델 기종에 정말 잘 어울리는 커다랗고 빵빵한 느낌의 따발총게 틀린 건 그리고 이게틀링건총열끝 부분에 발포 발사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쑤시개의 색을 입혀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자쿠 계열 모델 기종에도 이게틀링건 모델을 장착한 후에 이 총열 부분에 메탈 느낌의 색과 흰색을 칠했습니다. 참고로 시험 삼아서 메탈 느낌의 색감을 위해서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은색 펄이 포함된 손톱 매니큐어를 사용했습니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 어머니, 누나 동생 와이프님께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오래되어 버릴 법한 손톱 매니큐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왼쪽 파란 자쿠 계열 모델의 머리, 허리, 다리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포스 파이프 튜빙 부분도 은색 매니큐어 색깔을 칠해서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검프라 모델 기종에도 또 다른 비공식 무기들을 장착해서 전혀 다른 강렬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느낌이 완전 다른 비공식 무기 종류 쌍칼을 양쪽 손에 쥐어줌으로써 접근 전 6탄 전투에 특화된 건프라 모델 기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름 신경 써서 건담 모델 기종의 본체 색깔과 쌍칼의 색깔을 매치시켜서 어울리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프라 모델 조립 키트 상품에는 쌍칼 같은 비공식 무기 아이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비공식 상점에서 제가 나름 어울릴만한 무기 아이템을 매치시킨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비공식 무기 아이템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구입한 인터넷 상점 판매 링크를 본문 설명부에 걸어놓겠습니다 참고로 내돈내산으로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 비공식 무기는 가장 소형 기본 크기인 1대 144 비율의 덤프라 크기에 장착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비공식 근접 무기 아이템 장착 세팅은 좀더 화려하고 커다란 큰 대도두 자루를 들고 있는 봄 트로펜 범프라 모델 기종입니다. 제법 묵직하고 묵직한 선의 기체에다가 화려한 LED 불빛 개조 작업마저도 머리에서 발끝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녀석입니다. 참고로 눈 부분에 박아넣는 LED 불빛 작업의 난이도는 머리 구조가 너무 작아서 공간 확보가 너무 어려운 건담 계열쪽 작업보다는 머리 구조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로 간단한 외눈박이 작업 공간만을 신경쓰면 되는 자쿠 릭동 계열이 훨씬 쉽게 눈 LED 작업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건프라 모델 기종 이름은 봄트로팩이구요 머리와 양쪽 가슴 부분, 양쪽 무릎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발 날개 부분에 LED 불빛을 총합 7개나 받아 넣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프라 모델 기종입니다. 명색이 나름 건프라 모델에 관한 영상인데요. 오리지널 건담 단판 기종 모델을 빼놓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건담 기종과 그 업그레이드 기종인 헤이젤 커스텀을 함께 세팅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대 144 비율의 건담 머리 부분은 설계 구조상 너무 비좁아서 LED 불빛을 받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오리지널 건담의 배 부분과 들고 있는 쌍 바주카포 무기총열급 부분과 조준경에 LED불빛을 장착시켜서 바주카포의 발사 발포 연출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두 건담 모델의 팔다리 몸통 부분에도 이쑤시개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움푹 패인 응각 부분에 색깔을 입혀서 기체의 상세한 선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건프라 모델 라인업 이외에 다른 계열 모델 기종에도 멋들어지게 LED불빛 개조를 먹이고 로봇트 기체 음각 부분에 색을 입혀서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이언맨 피규어의 가장 저렴한 상품에는 원래 가슴과 손바닥 부분에 그냥 색깔만 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두곳 가슴과 손바닥에 전동 드릴로 여유 공간을 만들고 LED불빛 개조 작업을 먹여서 아이언맨 특유의 에너지 리액터 발광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오른쪽에 세팅된 기체는 제가 좋아하는 프론트 미션 느낌의 로봇트 기체입니다. 나름 신경 써서 눈 부분과 바주카 부분에 LED 개조 작업을 먹여주고 움푹 패인 음각 부분에 이쑤시개로 색깔을 입혔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모델 기종들에 사용된 이쑤시개와 면봉을 사용한 개조 꿀팁과 LED 불빛 개조 세팅 어떻게 보셨나요? 나름 접근하기 어렵게만 생각되던 개조 작업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아이템으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공유해 주실 개조 꿀팁 내용을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